라이브 톡할 때마다 댓글에 "해녀님 남친처럼 윤댕이 쳐다본다고" 막 그, <웃음> 뭐라더라, 그 달달 눈깔이라 그랬나? <웃음> 근데 그게 내가 그때 세차하는 장면인데, 그게 언니를 본게 아니라 네. 세차 기계를 본 건데, 아, 왜 멜로 분위기깨요 아, 왜 멜로? 아, 네. 멜로. <웃음> 나더 보고 진짜 깔깔깔깔! <웃음> 어, 남친 같네 하면서 남친 <웃음> 게다가 하얀 와이셔츠도 입었어 <웃음> 설레임 가득 아 내가 편집할 걸 <웃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만약 편집자들이 나오는 그. 영상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내가 맡았을 때는 내 분량이 줄어들고 내가 내 모습을 치는 거지 어, 어, 어, 보기 싫어서 어, 어, 어. 조인님이 편집하면 자기 조인님 분량이 줄어들고 어, 대신 어, 내가 사소한 거뭐 행동 하나하나라도 다 캐치해가지고 그걸 다 살려버리는 거지 맛있겠다 식욕 폭발이야 <웃음> 저도요 <웃음> 관리하다가 한번 탄수화물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식욕 폭발인거지 아.. 응. 마지막에 소스에다가 밥을 볶아가지고 언니라면 가능할 듯나 항상 친구들이랑 맞아. 뭘 먹으면 볶음밥까지 항상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네? 배가 부르니까 왜? 네? 내가 볶음밥을 먹는 건 항상 언니랑 있을 때 밖에 없어 그쵸? 난 볶음밥 볶아 먹어본 적이 없어 그게 제일 맛있는 건데 그니까요다 항상 먹고 싶은데 해물탕 이런 거 먹고 항상 볶아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이 조절을 못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앞에 너무 많이 어, 먹어. 아. 앞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음. 그래서 볶음밥을 항상 실패함. 좀 조절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오늘 가서 알찜 머, 먹는 거예요? 어 거기는 알찜이 있명하던데 수영하면서 놀면 밥 새끼 담. 5개 먹을 수있어그 <웃음> 그때 거기 다낭 갔을 때그 반미가 너무 와 진짜 있었는데 그때 위로 반미를 너무 먹고 싶은데 맞아. 뭔가 그그 그 정도 나는 맛에 반미가 없어 맞아요 시켜먹는 데는 진짜 다 맛이 없고 꼭 수영하고 그 못할 거 먹어야 돼 그리고 거기가 확실히 반미가 맛있어 음. 현지 음식이니까 음. 음. 음. 음. 거기 근데 거기 리조트 자체가 요리가 더괜찮다 맞아요 맞아요 거기 때식사하 것도 되게 맛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오닝글로리랑 맞아. 쌀국수도 맛있었고 와, 국물이 아주 와, 그 쌀국수 국물이 끝내줬네 아침에 딱 먹었는데. 어, 오 주말 너 가지고 이렇게 해남에서도 뭔가 와 진짜 그 점심에 먹은 뭔뭐 뭐 이렇게 튀긴 것 같은 그것도 엄청 맛있었고 기억력 아, 엄청 좋으시네요. 막는가니까. <웃음> 다들 어디 가심 여름밤을 그렇죠? 힘껏 즐기러. 음. 우리도 힘껏 우리는 위를 즐기러 가자 오. 위를 늘리러 가는 거 아니고? 그 <웃음> 스트레칭 해줘야 돼 오. 위도 근데 여기 불 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요? 어. 그러면 ]요? 또 위에서 이렇게 귀신처럼 어. 나와 응, 귀신샷 한 번만 더 귀신샷 썸네일요 어, 그건, 네. 그건 님이 엄청 잘 나온다 제가 잘 나온다고요? <웃음> 어떻게 나와요? 같아? 우리 엄청 잘 나와 진짜? 음. 근데 이걸날이가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